국민가수 이솔로몬 팬카페에 훈훈한 기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구시 남구청은 지난 9일 가수 이솔로몬 팬카페 솔로몬스타 회원들이 소외계층 후원 물품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솔로몬스타는 지난해 이웃돕기에 동참한 데 이어 올해도 라면 및 즉석밥 350만원 상당을 기탁했습니다. 대구시 남구청은 이날 기탁된 물품을 아동복지시설 4곳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솔로몬은 데뷔 1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단독 콘서트를 선보이게 됐는데요. 2월 25일과 26일 양일간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소양시어터 신한카드홀에서 공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솔로몬의 첫 번째 단독 콘서트가 열리는 만큼 다양한 장르의 곡들로 구성된 셋니스트로 지난 여운을 선사할 계획입니다.